투팍스 추구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네요.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SK E&S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지난 에듀플러스에서는 E&P와 n 에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LNG 밸류체인의 다음 단계인 쉬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